오늘은 선물을 만들어야 돼서 뭘 선물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그립톡을 많이들 하니까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그립톡이 좋을 것 같아서 선물용 그립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테마는 밤하늘로 하겠습니다. 밤하늘 테마에 배경색을 만들어 볼게요. 살짝 넣어줄게요. 전기를 잘 뭉개줄게요 기포를 한번 제거해줄게요 큐어링 할게요 오 이럴수가 이두개 레진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아마 음, 큐어링 램프에서 큐어링 하면서 이게 수축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보면 색깔 차이가 나죠 이건 잘 붙은 거고 이건 떨어진 건데 색을 지금 다 써버렸잖아요 똑같은 색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레진으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도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에 꼼꼼히 발라주고 치워줄게요. 치커를 다 붙였고요. 음, 이제 위에 레진을 한번 눌러줄게요. 이제 여기에 글리터로 좀 장식을 하면서 무주를 표현을 해볼게요. 눈화속기를 내줄 건데 오늘은 좀 진하게 내줬잖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굵게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 눈화속기는좀 있는 듯 없는 듯. 눈만수는 이게 끝.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잖아요. 좀 자중하겠습니다. 별글리터를 음. 마지막으로 펄 반짝이로 그 테두리 쪽을 살짝 정리해줄게요. 이런 식으로. 이제 큐어링 할게요. 이제 코팅해줄 코팅을 만들 건데, 최, 3. 경화지 1.5. 응. 음, 한번 볼까요? 이렇게. 이펄 마지막에 넣은 그 가루 글리터는 이렇게 어떤 방면에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, 좌우로 움직이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이게 조금 보는 방향이랑 조명에 따라서 반짝반짝 하는 게 조금 달라 보여요. 이렇게 해서 선물을 포장해서 드릴려구요. 받으시는 분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